헤어 쪽에서 그냥 컬을 만다 그러면 컬을, 컬이 있는 느낌 이것만이 스타일이라고 치면 네. 한국에서는 정말 디테일한 거예요. 아뭐 얼굴형이 뭐 여기가 튀어나왔으니까 여기는 좀 죽여야 되고 여기는 살려야 되고 뭐다 얼굴이 작아 보여야 되니까 잔머리를 빼서 얼굴을 <웃음> 좀작아 보이게 만들고 뭐 앞머리에 길이 한개한개뭐 요만큼 해가지고 여기를 짧게 자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근데 결국에 어, 디테일한 거예요. 네, 결국에는 얼굴이 요렇게 타원형 네, 예쁘게 네.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시선 분산. 결국에는 뭐 잔머리고 이런 것들이 네네. 이렇게 깨끗이 묶었을 때 예쁜 네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별로 없죠. 많이 없죠. 네. 저도 지금 많이 이렇게 어, 내려... 뭔가 네, 그런 그런 <웃음> 디테일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하죠 원장님 어떻게 오늘 바꾸게 되나요, 이 어, 모델은? 케어리스 룩. 손질을 좀안한 듯한? 케어리스 룩? 네, 네. 예. 이렇게 저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네, 네. 네. 한번 우선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한번 넣어보고 네. 그리고 살짝 머리를 올려볼 거예요. 오, 어. 그럼 두 가지로 오늘? 네, 요렇게 네. 그래서부터 이렇게 크라운까지 이렇게 요런 섹션 정도가 딱 U자 섹션이거든요 네, 홀슈 섹션이라는데 이런 부분에 약간 볼륨을 넣는 거예요 아, 여기다 네, 지금 네, 볼륨을 넣으시는 네. 거예요? 계속 네. 얼굴 아 보면서 그래서 예쁜 아 쪽은 좀덜 살릴 수도 있고 아 필요한 부분에만 볼륨 살리는 거죠 아 이것또 언제 다 살려요? 그러네요 그러면 딱 아, 중요한 부분에, 부분에 네. 네. 네. 네. 아까 볼륨을 약간 오, 인패. 살아나네 네. 오 점점점 볼륨이 살아가니까 확실히 네. 좀 생기가 느껴지는 네. 네. 것같요 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어그 그쵸? 이렇게 보면 엄청나죠? 오, 그러네요. 네. 쿠션이 장난 아니지? 네, 네, 쿠션이. 아,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신 거구나. 두상이 예쁘면 네. 할 상관이 없는데. 네네. 네. 그쵸? 와, 아니, 우리 모델분 네. 기분 나쁘시게. 두상이. 아, 아, 아. <웃음> 지금 웨이브를 넣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네. 지금 웨이브를 좀 네. 규, 균일하게 넣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부분을 좀 강하게 넣고,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약하게 넣는다던가. 그러니까 웨이브를 위에다 넣었다가, 아래는 안 넣고. 네. 이렇게 빼고, 그렇지만 끝나면 안 돼. 끝내면 안 되고, 그냥 슬쩍 한 번씩 더 잡아주고, 음. 이렇게 약간 느낌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네. 털이 있어야지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때 부분적으로 좀 강하게 더 넣어준다고 생각한대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웨이브를 이렇게 마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이렇게 해도 많이, 많이 말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조금 더 텐션을 빨리, 빨리 빼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천천히 빼면 조금 더 굵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얇은 모발들은 무스 같은 거 네. 빈부에 발라주면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아, 네. 무스를 먼저 바르네아 이제 완성된 건가요? 네 <웃음> <웃음> 우와 볼륨이 좀살고서좀 네. 자연스러운데 그 느낌 있게 그리고 이렇게 요런 디테일이 있 머리도 살짝 빼 주고. 네, 네. 어우, 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아. 정말 자기가 한 듯한? 네. 그렇 <웃음> 예. 아. 어떻게 처음하고 지금 이렇게 딱비포에프터 솔직하게 마음에 드시는지. 네, 저도 마음이 아. 가. 네, 솔직하게. 어떤 부분이? 솔직히 말해 주세요. 아, 구체적으로 아. 물어볼게요. 어떤 스타일 보여주실 건가요 아, 이제 한번 웨이브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넣어봤잖아요. 네. 요걸로 머리를 한번 묶어볼 거예요. 아, 웨이브 네. 난 상태에서 묶어보고 아. 웨이브예요. 잔머리 있죠? 잔머리 네. 테크닉을 살짝 이렇게 꺼내서 오. 어떻게 하면 좀 여리여리하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한번 음. 만들어볼게요. 이거는 금방이에요, 금방. 아. <웃음> 이거. 칼라핀? 네, 아, 칼라핀이나 아니면 이런 진주핀. 아, 이게 요즘 유행해? 네, 유행인데, 오. 진주나 뭐 자개나 다양한 종류의 핀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어, 이 곱창 아니에요? 어, 이거, 이거 귀여 옛날에 유행했던 제 대학교 때 유행했던 어.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40대 아니면 모르는데. <웃음> 이걸 가지고. 권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끼거나 좀 다른 게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묶었잖아요. 이렇게. <웃음> 이렇게. 저 아직도 그래요. 어, 네.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 한 다음에 얘를 악세사리처럼. 오 이거 어떤 이렇게, 느낌일지. 이렇게 뭐를 그냥 저한테 나를 계속. 아 묶을 때 선생님 어떻게 네. 해요? 이거, 이거. 일부러 손. 네 이렇게 묶을 어. 때요. 네. 이렇게 손가락 일부러 자국 나게 하려고. <웃음> 어쩔 때는 진짜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요 이런 육핀 같은 걸로 일부러 손가락 자국을 나게 하려고. 아, 일부러 손가락 자국? 예전에는 이렇게 손가락 자국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웃음> 이렇게 꽂아서. 아 심지어 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만들기 위해서 엄청 힘든. 힘든. 힘든. 네, 포인트. 아, 포인트. 아, 포인트.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느낌 나게 하고, 음. 이렇게 오히려 육핀 같은 거 고정해가지고 텍스처가 좀 올룩볼룩하게. 아 이렇게. 이 네. 머리를 닦고 계시네, 선생님? 네, 머리를 꼬는 거예요. 꼬아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지? <웃음> 이렇게 또 꼬아가지고, 오, 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또 이게 두 가닥도 어려워 이게 아, 편... 두 가닥도 네, 세 가닥으로 하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어머, 보세요. 일부러 보시는 거예요? 네, 거야? 일부러. 눈낮이도좀 다르게, 이렇게. 어 높고 낮고 막, 이거 어느 쪽은 빼고, 어느 쪽은 안 빼고 막,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끝을 묶고, 음 얘네들로 이렇게 똥을 만드는 거예요. 말아주고. 와오오 오, 이런 머리구나 신기해 좀전에저 머리로 뭐가 될까 했는데 어머 자연스럽다 지금 머리도 일부러 지금 잔머리인가 일부러이 일부러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놓어게요 아, 자연스럽게 네. 진짜 자연스럽게 이제 보면서 앞머 앞에 보면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쪽은 좀더 많이 빼주것 같고 아 앞머리를 빼주는 거예요 잔머리들 이렇게 좀 만들어 주는 아, 거예요 아 일부러 지금 네. 어머 여기는 좀 이쪽으로 가르만 이쪽으로 타니까 이쪽은 조금 더 많이 빠질 거고요 어... 저쪽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머 막 빼시네요 네, 좀 이거 좀 자를 거예요 네, 이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느낌을 면서이렇게좀 어... 자르면 될거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막 떨어뜨리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텍스처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도 좀 그냥 아, 자연스럽게 잔머리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빼는 거예요 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뒤쪽으로 빼고 음. 세 번째는 앞으로 빼고 이렇게 디테일을 <웃음> 얘기도 베이비 에다 만든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끝에만 살짝 소프트 음 이렇게 끊어내서 그래서 잔머리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여기 조그만애들이 있죠 뒤쪽을 그냥 셀수 있게 음 하나를 딱 크게 꽂아주시고 음딱 하나로 끝내지 말고 음 깨끗하게. 하나가 아니고? 네, 두개두개 정도 자, 이번엔 추억의, 어, 그 추억의 곱창. 곱창. <웃음> 이럴 때는 이렇게 크게 그냥 벌려가지고, 네. 이렇게, <웃음> 다 오, 어머나, 어머, 갑자기 네. 공주 같아요. 네, 사랑스러운 느낌. <웃음> 어, 그쵸?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옆모습을 좀 아, 보면 자연스럽게 오, 음. 느낌 하나 내는 걸로 만나거나 네. 시원한 어, 느낌? 약간 캐주얼해요. 네. 어, 캐주얼하죠. 네. 네. 네. 아, 이런 식으로. 옷에 따라서 다는게다르 네, 네. 네. 네. 결국 뭐, 이런 디테일들 때문에 음.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준비하고 여기까지. <웃음> KBT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KBT 파이팅.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